가보겠습니다. 자, n e 서비스 u 비스 r k r e t e n 여기서 킥은 안 돼. 디아마트야 네. 정상 프로포에야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돌리면 아마 티켓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저는 운 좋게 수비 스팟 세개 떴는데 빙엄은 안 떴어요. 아, 이 회차입니다. 자, 아, 이 회차 레스토. 아, 오, 파란색이네. 뭐, 아, 아 네. 이게 이게 파란색이면. 이게 또, 네. 그래도 두 패라서 각자가 맞을 그래서손박자아저 네. 너무 기대하려는 않나 아하 수영자가 잘지네뭐봉조 하던데 아.. 봉조로? 아그혐이다 <웃음> 진짜 아 봉조로 갔구나니 <웃음> 요새 그런데 카야 못본적오래다 오늘 뜰것 같은데 <웃음> 나살로 내가 될수있 안동가요. 아저괜찮아 아, 괜찮아. 아어 아, 괜찮아. 리리아 그래. 로여기서 몰라. 바로 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쿠아 자주 들어왔어. 요 반갑습니다. 자주 왔어요. 토끼 운이 공개보다 발휘하거든요. 뭔가 플레이어리스트 아니면 토끼가 좀 자연스럽고 약간 이런 상식 같은 뭔가요. 오케이. 하나 빼고 하긴 한데, 뭐가 뜰지? 방해한 작품이에요. 뭐... 카약하 아, 제해 헤이즈원이네요. 이쁘소? 아, 쩌유고 쩌리하냐? 이게 바짝바짝해야 된다. 근데 계속 매번 다시금기 뿌려. 빨만 한건 이빨이야. 이 공식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빰빰빰 할때이 공식이 있어. 아 이것도 근데 뭐가 뜨긴 뜨거 같은데 좋은 거뜰것 뜨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진짜 옛날에 특이하다가. 그 얘네 웃기 동료 해드폰 잡았다 아거 맞아, 거. 맞아 맞아 맞아 눈 뽑는 데뭐 브로우인가? <웃음> 맞아 맞아 맞아 그 맞아. 기억이 나는데 아, 아, 아 근데 아. 그 희열은 잊을 수 없었는데 아, 진짜 뒷통수 <웃음> 지드로맞아가지고 <집으로>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그 그림을 봤을 때 짜립했는데 진짜 너무 뜨줄 알고 <웃음> 사보! 와.. 나의 오즈 캐릭 사보 아냐 와.. 오리지널 사보가 나오 근데 쟤는 레고도 그냥 떠버리네 내가 볼게요걱정이 대단하네 자아 이거 삐아아이장 진짜, 진짜 많 선박자가 제대로 맞네 자 2회차 갑니다 어왠 느낌이 두 봤어 여기서 뭐. 아그렇다 너무 환인데아 네, 아니네 빨리 르기로 황금이 빠그황금은 하나 조그만 거뜰거 같긴 한데 예, 좀 띠띠한 거 나오겠지 다아 등치로 <웃음> 낚시 지대로 <지내러> 간다 <웃음> 야 친구들이 느끼는 면에서 오오 뜨악 아어 그렇게 잔소리 해야 좋아요 누른다 오아 진짜 빛발만 황금색이면은 거의 100%인데 아니야 거의 몇분 아까 나원바를 너무 많이 돌았어 <웃음> 왜 이거 너무나도 느끼해졌지 뭔네 아. 아, 진짜 폭 루피 아니야 이거? 한3천만 원. 3, 3, 3 루피야? 아, 또이다 진짜. 은주로에3천만3 0 0루피걸어 아, 울뜨겠다 아, 깜짝이야, 뭐야? 아! 와, 아, 이 아, 폭풍 루피 아니야 이거? 뭐야? 아, 뭐? 아, 아 깜짝 놀랐네. 똑같은 아, 뜬줄 알았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폭풍 루피 뜬다면서 또열받빠했네 어, 하이톱 때럼금 깜짝 놀지만. 엠마조로 언제쯤 뜰까요? 그냥 길게 넉넉 잡아서 2월달 안에 뜨지 않을까. 해적왕 루필 때처럼 손 씻고 뽑아보시는게 나 옛날에 손 씻고 뽑았니? <웃음> 아비 아, <나야>, <웃음> 님에 비해 주세자 갑니다 썸네일 에보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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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아 t h 0 kiss is on a s w 아만 h y What's wrong? w 정말, 정말, 정말 집착이 심합니다. 아 받았습니다. h a m a n What's w 안 o n g w h a 뭐 s wrong? w h a 나 s wrong? w h a 야, 손 씻고 온다 손씻손 <웃음> 씻고 왔다 아. 거듭, 하다 아주 지금 하고 굉장히 깨끗하다 고려온다 얘기 고려온다고려온다다 있어? 전무상에 많아서 다마시어요니까자오어자 오로나미씨로 갑니다 자 오로나미씨는 전혀 보니까 400개가 나오는 게아니었 소리 했, 했는데 안 들리네. 신고, 비타민고 다 했어. 안 아, 고 비타민 이고 다했어 안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거. 이 아, 거 아, 이 아, 거거 아, 아, 거 아, 아, 안거거 아, 아, 마을이 아, 가가 가감은...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수고하 안되면 원고왜 우리가 안뜨는데 당신이 저거요아한다 이거 한박는 한박? 야아 이거 한박, 이거 한박, 한박. 아, 아... 아 개가 나왔냐 정말 아개한 마리 나왔다 나와서 어떻게 저런 게 나오냐 아와개 나오자마자 다나가것 봐. <웃음>